철 부족합니다. 지금 철은 9개. 근데 석탄 29개밖에 없어 지금. 지금 석탄 가지고 계신 분? 저 엄청 많아요, 이제. 저도 32개 있어요. 당장 쓸게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연비 님이 주셨습니다. R U R. 와. 음, 석탄 70개 이상. 오. 오. 리베리 굿잡. 리베리 굿잡. 왜 이렇게 저렴하지? 야미왜 저렴... 저렴해졌지? 어. 저렴해졌다니 여기는 또 석탄이 많고 철이 없네? 철이 없었죠 <웃음> 아 진짜 개자존심 상한다 부숴놓고 <웃음>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뭐야? 대꾸해주지 말라며 형왜 자꾸 대꾸해줘 저기 거인 좀 찾아봐라 팍 죽어버리게 어허! <웃음> 삶은 소중한 것이야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끊어버리면 은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꽈출추는왜 행복할 <웃음> 수 없는 거야 <오>. <웃음> 너희의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너는 <웃음> 자유의 몸이 아니야왜난 <아냐. 웃음> 행복할 수가 없어 <웃음> 저건만 알아. 햄포 끌 수가 없는거 <웃음> 이제, 이제 그꽈찟주가 화장실에 있는데 꽈찟주를 미행하는 사람이 잠깐 나오거든? 근데 아, 그 사람이 한국말을 맞아. 해 미국인인데 근데 맞아. 개 아, 엉망진창으로 하는거야 그냥 페이퍼 아, 아, 다울이, 다울이, 어, <웃음> 아, 다울이 여기 있네 아페이퍼다우리 여기 있네 자네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어서 <웃음> <웃음> 어서 집에 오소서어 지금 가야겠다 아 근데 뭐 갑자기 낭자가 됐어 <웃음> 장면 자꾸 건너뛸 <웃음> <웃음> 이제 위드 갔다 이제 한드 일단 저 복귀했습니다 철 23개 그 다음에 석탄 한 덩이 플러스 31개 저번에 만든 입체기동 장치는 어디 갔지? 지난번에 왜 깐드롤러도 만들었는데 그게 안 보이지? 어 가깝다 이거 펌팬이 한번 죽여볼까? 그러면 <웃음> 어, 갑자기, 갑자기? 뭐 사라졌어요? 곱개 상자에 넣으면 살려주겠다. 아니 뭐가 사라졌는데? 입체기동 아니야, 장치. 아니야, 입체기동 장치 얘 그런 거 몰라갖고 안 훔쳤을걸. 어,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여기서 봤는데 뭐야? 이 상자 열어봐. 어, 여기 있네. 아 여기 넣고 꼈구나. 어, 아니, 뭐 하냐? <웃음> <웃음> <웃음> 뭐 하냐는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웃음> 아니 근데 방금 찐듯 아니었어? 야너뭐 <웃음> 하냐? <웃음> <웃음> 잠깐만 우리 나무 아 폐광에서 나무 캐와야 되나? 우리 나무가 없지 그러 고 보니까. 나무 어, 많이 나무 있던데 판자 요 제가 폐광에서 삭 들어와서요. 여기 여기 히열 히열. 어 되게 많네. 많네? 어 uh -huh. yes. 진짜 삭스러 왔네 진짜로? 삭스러 왔어요 여기 나무 그거. 몇 개야 저거 뭐야? 근데 말투 왜 그래? 도끼 하나 세개 샀어요 근데 말투 왜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어 어딘가 해서 혹시 팩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니? <웃음> 집안에 왜 들여와 그걸 <웃음> 아니 지금 혼자 나가네 아아 <웃음> 아, 죽을 뻔했네 됐다 캐빈 예? 님이 씨앗을 먹었 나이시아 갑자기 갑자기 욕한 줄 알았어요 아나 욕인 줄 알아가지고 어도 어, 어. 나도, 나도 그래서 와야앗안 아. 그, 붙였으면은 거기까지는 딱 욕이었거든요 <웃음> 저기 니미시야 니미시야 니미시안 먹었음 아 저, 저기요 <웃음> 그럼 아, 욕이잖아요 아, 아니, 아니. 일단 그거부터 해봐요 그냥 이게 칼인가 오우 와와 대박 뭐야 우와 이거 심지어 천천히 내려와 헐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천천히 내려올 때 우리가 칼을 따로 들어야겠는데? 그렇게 찍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우클릭 그러면 딱 끌려가 아하 연결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미친 철을 지금 50개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맞아와. 일단 가지고 일러오면 안 돼? 어, 일단 와봐 잡혀 잡아놔 우리는 지금 최사장님 위에서 일하고 있소 <웃음> <웃음> <웃음> 당신의 사위... 뭐... 자식인 <웃음> 사위. 사위 자식? 당신의 사위 자식? 당신의 <웃음> <웃음> 사위 자식이 자네를 <잘> <웃음> 장인이신 오고 <웃음> 싶습니까? 철주계... 죽에... 오! 어? 칼이다 그냥! 아 울트라 하드 스틸하면 그냥 칼이구나. 아 아니 아니 음. 아니야 울트라 하드 스틸이 이게 세 개가 딱 나왔어. 이거 합성하니까. 잠깐만 세 개가? 음. 그러면 이걸로 칼을 만드는 건가? 짝대기랑 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자. 아닌데 그냥 철검 나오는데요? <웃음> 어 그럼 하지 말자.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어 잠깐만 울트라 하드 스틸을 세 개를 또 하면? 어레? 그래? 그러면 오지게 하드 스틸? 내가 손에 든 이것만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모양새가. 원래 진격 거에서는 트리거가 칼날이거든요. 아, 칼 손잡이거든요. 아 그러면 트리거랑 이거랑 합쳐 볼까? 미친. 트리거를 밑에 두고 그러니까. 울트라 하드 스틸을 위에 두세요. 어어 어, 그런 식으로 나왔어 지금. 아 나왔어? 해보니까 레시피가 떠요. 대박. 이렇게 칼 만들어 버리는 거네. 우와 이거지. 우와. 퍼펙트 웨폰. 와... 이거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고증 미스를 발견했습니다 뭐? 바닥에 걷고 음. 위를 보고 클릭을 하잖아요? 떠요 아 그러면 또 계속... 아 그러면서 가는 거구나 근데 그게 네. 우리한텐더 유리하다 그니까 러 우리한테 더 유리해 어어어어 어, 어, 어. 일단 입체기동장치 보급하겠습니다 아다 아, 있어? 수량 맞춰서? 아직 덜 되긴 했는데 다줄수 있을 것 같아요 요쪽에다도 칼달수 있나? 와우! 야! 양쪽에 아, 칼! 와우 양쪽에 칼! 이거지! 어 이거지 진짜 자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병단 이제 진정한 의미의 조사병단이 되었다 우리 일단은 시바이병장 예? 한번 나는 교육 한번 들어가주세요 자 첫번째 구클릭을 합니다 아무 때나 합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꽂힌 상태면 우크리가한번더 합니다 그럼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 부분을 응용하면 땅에다 꽂고 하늘을 보고 날 수도 있어요 계속 무한대로 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음. 자그 다음에 아 아!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이 되면은 착지가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웃음> 왜 왜? 아니 칼두 개를 합쳤는데 쌍칼 될줄 알았는데 단칼 낚시대 나. 나 단칼 낚시대 나. 아니 <웃음> 아니. 칼두개 칼 했는데 칼두 개를 그걸 왜 합쳐봐요 그거를 또. 아니 케빈님 칼두개잖아 나도 칼두개 하고 싶어서 했는데 단칼 낚시대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트리거 어, 위에다가 그러니까 어 이거 요거 트리거 위에다가 요철 칼날을 대란 말이야. 위에다가요? 음. 하나 나오던데? 그러니까 트리거랑 철 합치고 입체기동장치랑 철 합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입체기동장치랑 철을 합쳐. 어! 잠깐. 쫙. 칼날이 나. 칼날. 와씨. <웃음> <웃음> <웃음> 한편아. <웃음> <웃음> 와. 너가 쳐가지고 공중으로 떴어. 아 진짜 <웃음> 그런게 돼? <웃음> 어. 야 그러면은 어 깜짝이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공단. 거기서. 전투 준비! 느꼈네? 한번 가서 목뒤 뭐, 때려볼까 지금? 지금 목뒤 가서 때려보자 우리! 어! 아! 어! 아! 어! 왜 그래 왜 그래? 내 다리가 밀렸어! 캬! <웃음> 캬! 내피한 칸! <웃음> 어우와나 죽는 거 봤어? 잠깐만 야 저거 대차으려면쟤 죽여야 돼! 아 안돼 안돼! 나 잡힌다! 나 잡힌다! 오된 거야? 어어야또 잡혔어! 야또 잡혔어! 목 뒤? 어목 뒤를 칼로 후려. 됐다 됐다! 오! 아제 아,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웃음> 저기가 목 뒤인 줄 알았어. 야 근데 쉬프터스? 어 울트라 하드 스틸. 오케이 어 되긴 됐다.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나컨트롤러 없어졌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여기. 여기 떨어졌어. 세빈 님한테 있을 거야. 응. 록 들어오면서 바뀌었었나 봐. 나 칼이 일회용인줄 알았네, 순간. 어, 내칼 날. 그러면 어, 깜짝이야. 아 씨. 저거 아 씨. 아 씨. 아, 내가 얘도. 아, 죽이엄. 그렇지. 야, 이거 칼이 어디를 때려야 돼요? 1레용인데? 칼 날? 원래 일회용이긴 해요 아 진짜로? 한번 쓰고 바꾸고 한번 쓰고 바꾸고 일회용 아우 아, 정말 야 이거 칼날이 일회용이 맞으면은 야 철을 몇 개를 캐놔야 되는 거야 가죽도 많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 아니 이제 철만 있으면 되지 철만 아, 있으면은 아, 어돼 어, 갈아낄 수 있어 트리거랑 가스탱크는 무제한이야 아 가스 충전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일단 지옥문 열어야겠는데 이제? 그지 용문 열었잖아. 열려 있긴 해요. 아 맞네. <웃음> 야, 그러면은 오늘 차라리 그걸 하자. 요새 찾자. 어? 오케이. 입체 기동 장치 있어서 찾기도 편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가자, 가자. 근데 그러다가 난 뒤질 것 같은데. 아, 노노. 아, 노노노노. No, no, 아, no, no, no. no, no, no. 음, 왜냐면 그 용암의 바닥에도 땅이 있다는 사실. 그렇지. 어 왜? 키퀸 님이 날아가면서 저 용암으로 밀쳤어요. 아 미안. 아 이게 아 이게 근처에 있으면 가스 압력이 날아가는구나. 아 소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요새 찾아야 돼. 네. 아! 요새? 왜 그래? 누군가 또키퀸 님이 날 죽였어. 어 죽었어? 왜왜왜 왜, 왜 죽었어? 가스 맞아서요. 아. 우리 위로 올라가자. 오케 <웃음> 네. 왜안 되지? 안 찝히. 땅에다 요 땅에다 하고 올라가서. 아 뭐야 왜 그래? 역시 집에 남아 있던 철 가져가신 분 없나요? 아니면 아까 나 죽었을 아까 거인한테 죽었을 때내 철국탱이 먹은 사람은? 어. 이거 이거 하나 남는 거 일단. 오호 어? 오 반달 담장님. 오호 오호 선장님.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용암 위에서 지금 방금 어나내 어, 어, 발밑에 너무 뜨거웠어 방금 <웃음> 장례식장에 코앞이었습니다 <웃음> 어내 발밑이 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근데 천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계속? 오케이 천장으로? 어어 어. 거리 멀면 살리안돼안 한펜! 안펜아안펜아 한펜아! 야 야! 두용 해! 조용 해! 한펜아! 어 왔어 왔어! 어, 어, 어, 어 왔어! 어, 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어, 어, 어, 왔어. 어. 왔어. 야 너가 출발할 때 야. 나를 위로 올려 가지고 아, 와 그래 아무 아, 순간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순발력고 어, 아. 그랬네. 어, 했어. 했어. 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아, 어, 하나, 둘, 셋. 오, 오버하기 어깨. 아! 야, 야, 야. 오케이. 여기 야, 천? 어디야? 여기 아래 아래. 야, 야, 아, 한편아. 아, 아. 아. 어, 추락, 추락. 어, 어 오, 오 어. 추락하는 거 봤어? 오바하기 없기? 그때 이런 간악한 녀석 다이아가빠리고아 누가 그러고 도 조사병단이니? 근데 이걸 못찾지? 분명이나 <웃음> 되는데? 우리는 조사지는 병단이야 1분, 1분도 안돼서 찾았는데 여길? 우리는 조사 못하는 병단이래 <웃음> 밥좀 있어 혹시? 아니 아니 방금 빵먹어놓고 아니라고 하면 야 임마! 줘봐 식사병들 우리 위더를 잡아야 되긴 해. 아, 위더도 잡아야 돼. 아이고, 아이고, 피노기도 들어가고요. 흩어져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 아, 아, 아, 저기 있다. 블레이즈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뭔가 어려움인가 봐. 얘는 피가 뭐 이렇게 많이 나? 어, 어, 또 죽어, 오,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야 근데 진짜 밥 없어? 어, 진짜 없어? 여기, 여기. 나안 먹었어. <웃음> 우정병단. 우정, 뒤, 뒤, 뒤. 갑자기 공격 왜 해? 안 하다. 와. 아니, 가스 잘못 쓰면은 서로 날린단 말이야. 그렇지, 잡았다. 워우! 오호! 포화속으로까지? 공중에서 잡는 거 내가 찍었어, 카메라로. 잘했지. 오. 앵글 좋았어요? 어 앵글 좋았어 약간 45도? 어 오케이 꼭 20대 여성분들이 네. 좋아하실 것 같은 <웃음> 각도였어 아 진짜요? <웃음>